연락 많이 받았겠네요 연락이요? 네 많이 받았어요 오랜만에 꿀잠 잔것 같아요 그냥 뭐좀 그래도 만족스러운 경비했으니까 꿀잠 잤죠 아 그거요? 그거는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했던 루틴인데 네, 네. 제가 주말 리그 때잘 던졌어요 그렇게 물병을 세워놓고 잘 던졌는데 그 뒤로부터 물병을 세우니까 던지라고 근데 내가 저번에 이군에서한번 던질 때 물병을 안 하고 던졌어요 그러더니 못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롯때내때첫 등판 때 계속 세우 던졌죠 근데 그걸 볼 줄은 몰랐어요 딱제 이제 루틴 아닌 징크스를 딱 얘기해 주면 이닝 딱 끝나고 와서 물을 꺼내고 바나나를 두입 먹고 물을 두 모금 먹고 그 다음에 이제 팔 풀로 나가기 전에 밥 모금 마시고 세워놓고 나가요 심지어 세우는 것도 그 라벨 방향 맞춰서 세우세요 면서하면 금제? 면서 하면서 하면서 서하금서 하면서 하서하금서 하면서 하면서 하면서 하면서 하면서 하면 별명 마음에 드세하 예, 서하마음 하면서 하면서 하면서 하면서 하면서 하면서 하면서 하면서 하면서 하면서 하면서 하면서 하면서 하다서하이서 하면서 하면 약 찬물을 끼얹는 주르플레이를 하면서 분위기가 좀떠운돼가지고 네, 네 떠거지어서 못하고 뒤에서 몰래 분위기를 올리기 위해서 그걸 했는데 그게 참 방송 카메라에 잡혀가지고 <웃음> 그 게임에 못했으면 참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일단 예, 죄송합니다 기상송이 김태국에너무가라고아 어, 예, 어, 너무 좋아가지고 어, 기상할 때그 기지개 팬다는 생각으로 이제 그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불이 저를 불러가지고 잘못 일어나겠더라고요. <웃음> 감사합니다. 한번 물어보는 줄 알겠죠? 옷! 그 티셔츠. 아제 거요. 예 <웃음> 조용 거 아니고? 아 그거는 이재현수 거다? 같은 거. 그럼 요거.. 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요빌려주거나 네, 네. 빌려 입은 옷이 아니라 네. 본, 본인 옷이다? 네. 해있 네. 네. 그럼 여기 두고간 거다, 뺏은 거다 라고 이제 수측을 <웃음> <웃음> 하시더라고요. 아니 아니요. 재이 왔어요. 습니 b e v r y Hills Cop. Yes. Yeah s That's it. Yeah. kid. Mini, m i Watch. That. e i s s This s n That's old though. What oh. year? 2001? No, no, no, no, no, no. No, way older than that. b d n e v e r l y Hills Cop was in the or 80s, 90s? Yeah, yeah, yeah, yeah. 80s. 1990. Yeah, yeah, no, 1990. Uh, mm -hmm. uh, 1994? Yeah. 84 or 90? What? The 80. first one? Yeah. Oh, 1984. Beverly mm -hmm. Hills Cop, 1984. Mm -hmm. Wow. <laughs> Man. Yeah, old school. w o good job, nice research. <laughs>